안녕하세요 파토사의파비앙입니다 오늘은 제가 <웃음> 트루와이어리스 제품 두 가지를 구입했는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무선 이어폰에 생각하면 편할 것 같고요 무선 이어폰 두 종류를 사봤는데 제가 이걸 사는데 거진 60만 원 썼어요 60만 원 썼는데 <웃음> 차용감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구량이 워낙 작아서 일단은 일단 슈어 제품 하나 샀고요그 다음에 뱅앤올로스라고 되어있는데 요건 뱅앤올로스가 아 마스터앤다이나믹 제품인데 뱅앤올로스 패키지에 쌓여서 왔네요 일단 여기에 구성품으로는 오늘 들은 음악도 고민없이 바이브 뭐 쿠폰이 들어가있고요 쿠폰 이거는 저는 뭐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하니까 상관이 없고 일단 이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앤다이나믹 제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스터앤다이나믹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디자인 때문에 샀어요. <웃음> 디자인 때문에 샀는데 디자인 너무 예뻐요. 디자인이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런 식으로 어, 마블이 처리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마블 처리가 된게 어, 전부 다 다르대요. 전부 다 다르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뿅 해가지고 사버렸습니다. 일단 내용물부터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닐은 스무스하게 깔 수가 없네요. 가위가 여기 있네요. 스무스에 깔려고 했다니까 스무스에 깔 수가 없네요. 일단은 비닐을 제거를 하고 일단 비닐은 저는 조심히 제거를 하고 그다음 안에 패키지 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보시면 일단은 패키지는 일단 꽤나 고급스럽고요. 뭐 보시면 40시간 플레이 타임 뭐 가지고 있다. 익스프리어스트릭스 프리미엄, 메스탈리얼, 뭐뒤 DSN 스테인리스대 충전 케이스를 갖춘 수제, 아세트레이, 투룸, 무선 이어폰, 동급, 최고의 사운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적혀져 한국로 적혀져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싸게 구입을 하긴 했어요. 일단 안에 보시면, 안에 보시면 일단은 여기에 본체가 들어가 있고요. 본체가 꽤 무겁네요. 본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 킥스타트 가이드가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안에는 또 아무것도 없네요 킥스타트 가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가이드가 또 들어가 있어요 가이드도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 맞다 여기에는 융이 들어가 있어요 융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안에 이거를 넣어서 다니라는 그런 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뷰를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손때가 많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용이 꼭이 용이 꼭이 케이스가 꼭 필요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거는 간직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여기에는 충전 케이블이랑 c 2 c 로나오는 케이블이랑, 그다음 거기 C2C에 이제 맞는 여기 여기에 USB C 이제 꼽으라고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어댑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어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S small, s m S s m l l 뭐 s m a l 뭐 s m a l g 뭐 large, X l a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키에 꽂으면서 한번 확인해봐야 될것 같으니까 다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본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케이블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요가 없으니까 케이블이 워낙 많아가지고 필요가 없으니까 넣어두고 나머지도 그냥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서 넣어두도록 하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본체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본체가 일단은 본체가 비닐을 일단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좀당수스운데 그냥 쓴 밀어서 제거하는 방식이 아닌? 이렇게 제거를 하면... 네, 본체가 나옵니다. 본체를 보시면 여기에도... 여기에도 뭐가 있는데? 어... 리마인더 플리즈, 리무버스, 이어폰, 프롬더, 케이스, 웬 페어링... 페어링 할 때, 케이스에서 빼지 말라고 하네요 일단 그렇구요 일단 일단 여기 본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마블이 어.. 예쁘게 나와있어요 마블이 상당히 예쁘게 이런식으로 잡혀져있는데 저는 블랙톤을 설정했거든요 이것도 마블이 각각 다르대요 각각 달라가지고 일단은 제거를 하고 일단 이거 충전 단자 이런거 다 제거를 하고 일단 요게 지금 기본 이어팁이 아마 m사이즈로 되을텐데 상당히 예쁘네요 일단 이건 베릴륨뭐베릴륨코어로 사용해서 음질이 좋다고 뭐라 뭐라 하는데 그건 전잘 모르겠고요 쏙 이렇게요 아 여기 보시면 여기 단자별로 이렇게 어, 이핏이 들어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단자별로 여기 보시면 단자별로 여기는 본체 여기는 오른쪽 왼쪽 이런식으로 불빛이 따라 들어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구요 이거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따로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라기 보다는 저 사용 후기라고 해야겠죠 저같은 경우에는 음향 전문가도 아니고 뭔가 테크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한한달 정도 사용해보고 따로 어. 뭐 사용 후기 같은 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슈어죠 제가 지금 제일 기대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만원 돈을 주고 샀어요 40만원 돈을 주고 샀는데 와 그래서 그런지 이게 음향도 코드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기대를 하면 샀는데 이것도 제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슈어 제품이고요 뒷면 박스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뭐 트루와이어리스 한국어로 적혀져 있는데 트루와이어리스 뭐 통화 지원 및 주변 소리 조절 기능 탑재, 뭐 이어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도 뭔가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뭔가 많이 적혀져 있고, 다음 이제 한번 본체를 까보도록 할게요. 나, 어, 아, 밑에도 밑에도 있다. 밑에도 밑에도 까서 일단 열어보도록 할게요. 스모스하게 열면 여기 킥스타트 가이드가 들어가있고요스타트 가이드라고 이렇게 해서 뭔가 킥스타트 가이드가 이런식으로 막있고요그 다음에 여기에는 본체가 들어가 있는데 와 본체가 상당히 크네요 이거 케이스가 상당히 커요 여기 다른 제가 보스라든가 이런것도 가지고 있는데 요게 상당히 케이스가 엄청나게 커요 지금 이게 일단 요거는 사용설명서 같은 경우는 떼버리고 본체가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어떻게 빼라는 거지? 이거 빼라고 만든 거맞니 여기 어쨌든, 여기 이어팁이랑 충전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어팁이랑 충전 케이블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어팁이랑 충전 케이블, 그 다음에 이 안에 청소소유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소유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건 까봐야 할것같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본체가 들어가 있는데 예, 본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본체가 상당히 빡빡하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빼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거 전체적으로 빼야 되나? 그건 아닌데 <웃음> 본체를 이거 어떻게 빼야 되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본체를 모두 뺐고요. 본체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본체는 생겼고. 저는 일단 클리어 색상으로 했거든요 여기 안에 다 보이는 게 좋아가지고 여기 클리어 색상으로 했는데 여기 클리어 색상은 상당히 예쁘네요 슈어 제품이라고 딱 적혀져 있고 요 같은 경우에 귀에 이렇게 딱 걸치는 방식인데 요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메모리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이제 본체 케이스를 보자면 본체 케이스는 왜 테이프를 이렇게 테이핑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고급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테이핑을 해 놔서 이건 좀 실망스럽네요 오, 아니구나. 테이핑 해놨는데 이게 어, 플라스틱이네요. 플라스틱 제품에 이렇게 페, 테이핑 해놔가지고 뭐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거는 제거해주고 안에 보시면 이게 진짜로 케이스가 케이스가 아닌 것처럼 되어 있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딱 넣어서 이렇게 딱 장착시키는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 뭐야 이거? 이런 건 제가 처음이라서 상당히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덮으면, 뭐, 본체 케이스는 어마무시하게 큰 그런 무선 이어폰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팝도사 파비앙이었고요. 오늘은 요거랑, 그 다음에 어디 갔니? 요거. 마스터 인 다이나믹 제품을 사보았습니다. 오늘여기까지고요 나중에 후기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기는 나중에 한 일주일 한다는 거 써보고 한번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